잠아잠아잠아잠아잠아잠없 잡아, 잡아, 잡아, 잡아, 잡아. 없나 없깐 없나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건 나싫어 잠깐 잠깐 잠깐 잠 오지마, 오지마. 둘 애들. 와. 무지성 돌격대 장난 아니다. 과감하게. 운명이 장난이다. 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웃음> 좋았습니다. <웃음> 아니 뭐 파이팅 바 파이팅 장난 아닌데 우리 인간적으로앞핑 하나만 가 주시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죽어 없나 죽어 없나 아 잠깐만 아 죽으셨구나 아 그냥 싸울걸 등을 보이다니 에? 오, 오, 오늘 안에 소령? 곱하기 5배 있으면 찍을 만 하겠다 오늘 안에 지금 몇시야? 이제 10시 다 돼가네 지금 거의 한2시간만에 제가 보자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가 소위 1호봉 이었나? 그죠? 거의 1호, 1호봉 아니면 2호봉 이었는데 지금 한 일곱여덟번 업했거든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업하기 빡셀텐데 잠깐만요 스포 간담회에서 나왔던거요 저잘 모르겠습니다 저 노큐멘트 할게요 뭐 크게 바뀐거 없는거 같네요 간담회도 거의 1년전 아닌가? 벌써? 나스샷와 <목소리> 백업 지린다 이게 빗나가다니! 오, 잠깐만, 아, 반개 세 번이나 쏠 기회가 있었는데, 와. 말할 시간에 총 썼으면 총 잡았겠다. 아, 나 근데 순간 너무 오래 살아서 당황했네. 과연 까줄 것인가? 그는 까줄 것인가? 그렇지. 와... 쌌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요 기세가 살짝 멈출 것 같은데? 좀 침착해야 될 듯? 복성아님 안녕하세요 너, 너무 지금 과열됐다 살짝 침착해야겠다 아, 근데 이거 중사움이고 어떻게 키우 좀 많이 할것 같은데? 왜냐면 지금 상대방 스나가 없거든요 중에. 그러면은 조격들 요리할수 있단 말이야. 오호. 와, 우리 시체 봐라. 증오, 증오, 증오. 이야. <웃음> 머리 날라가 노어 <너>. 야? 이분도 버하하설 <웃음> 어우, 아주 명승부 했다방그뭐 많이 껴입으셨네. 어! 어이 패션 센스 좋아요. 그 바지만 이렇게 입었을 땐좀 밋밋할 수 있거든. 딱 신발을 신발을 이렇게 하얀 색깔. 요새 또 양말 많이 올리신잖아. 그죠? 포인트를 잘 줬네. 네, 이번엔좀키좀해 봅시다. 아마 한번 한 번에 올릴 거야. 나 어떻게 됐는데?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 일했죠 기계 3명이라고? 오, 콩씨, 어서오시고. 예, 굿모닝. 스페셜 볼. 어서 오시고. 오, 이쁜 명얼마네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오늘 처음 봤으니까 아침 인사입니까? 헤어질 때 저녁 인사고 오케이. 이분명 진짜 오랜만이시네. 하이하이요 왜? 아 반인데 뒤에 클다 클랐다 옥돌렸다옥돌렸다아 이건 다싫어하게다잠깐 오지마 오지마 죽레래둘 우와 무지성 돌격대 장난아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그냥 뭐 재는 거 없이 바로 총 들고 올라와 버리시네. 슈슈님 안녕하세요. 바쁜 게 좋죠. 그래서 여유일 때 오시면 됩니다. 형님. 그리고 아마 아 잠깐만요. 아우 중장사 왜 이렇게 안 되냐? 와또 올라와. 아 제발 제발. 와 무섭다. 저 형님 심줄이 세심줄 맞네. 맞으시네. 아이고 올라오겠다 씨아 되겠다 한발 물리자 와 중, 중계 중 작업 봐 패스 둘와저 형님한테 흔들린다 지금 아 맞다 형저 이제 이번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아마 또 대회하면 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 나시면 한번또 참가 가시죠 형님 아마 일단 계획은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 쯤에 일단 열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니까 러 지금 너무 흔들리네 저심주령이 아... 본인을 희생해 가지고 살짝 판을 막 흔들어 놓네 지금 박스아 되겠다 질수 없지 한번더 간다 와 이거 템포 조절 보소 아돼 제발 어이 구야어죽을래다죽을래을랬다 어, 아니, 중 너무 빡세다 이거. 아 잘하면 네명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한한 한 명이 안 잡히네. 어 이거 봐. 왔다. 아다 위험하다 위험해 진짜 위험 천만하다 일단 대방식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릴 거고 어. 일단 우리 팀이 아까 야아 대에있었죠 누가 이래 뒤에서 등 떠미 놓았... 넣... 와... 엄청 오래 사시네 과감하게 교리형 센스 좋았다. 아, 내 서른아. 아이고야, 이거 서른셋. 센... 운명이 장난이다. 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았 가스 여기 방금 왔는데 그 전까지 2 시간 동안 저탁하더라고요. 가스 이겼고 이제 2 연승 가야 돼. 제가 아 아제리고요. 아 그리그는 말고 그 경기랑은 상관없이 제가 이제 따로 제가 또 여는 대회가 있거든요. 아, 나좀 비켜줘 있어. 시합 형이나 자꾸 치친 치는구나. 그거는 나중에 대회 열리면은 연락... 아니... 공지 올라올거예요 아마 아제리그는 스폰페이지에 공지 올라올거고 제가 연다는 대회는 제가 따로 방송국에 또 유튜브에 공지 올릴겁니다 커뮤니티 기아그니까 야, 스나가 제일 무서워하는 종류 중에 하나 그냥 생각없이 막 뚫고 들어온 사람 심지어 말이 제가 첫 초탄으로 못 잡잖아? 흔들림 살짝 아군이 왜냐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저렇게 솔직히 뛰어들어오시는 분들은 꽁키리거든 그냥 각 잡고 잡으면 되니까 근데 세는 순간에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중인이 계속 많네 체평형 가제 가제 얻을 수가 없었다 한 명은 살아야지 뭐야 왜 뺐는데 왜 맞아? 어? 아, 뭔데 이거 삥인가? 야 희, 희한한 거 많이 나왔지 아아 기계들 아니 그건 모르죠 저번에도 대회 열었을 때다 참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대회를 열기에는 어차피 아군이 조건이 애매해요 둥글에 휘둥그레 시청자 대회를 하기에는 이게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어차피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거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청자 대회라는 말을 빼고, 그냥 휘둥그레 배 대회라고 열어야지.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. 아마 고인물 형들도 같이 골고루 참여하실 듯? 상금이, 상금 있는 데는 대회 연지 좀 오래되긴 했어요. 저 작년 7월에 열었던데. 와, 내 중국 그렇게 타이트해. 와, 봐봐, 그러 <웃음> 그냥 반 맞든 말든 그냥 막 오는 사람들. 제일 무섭다, 진짜. 왜, 잡노? 아니 왜, 왜, 왜, 가? 왜, 굳이? 아니 왜, 와이 아아 왜, 진야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너무 떨리는데? 와. 클렀다 클렀어. 아 이제 박빙을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지도. 아, 내일7시 이거 따는 거에서 좀 해야 돼요, 파티션. 요새 너무 못하고 있어. 아, 이거 겹친다. <웃음> 뭐 하시나, 이거? 공격 이래 되면 좀 위험한데. 야, 셰프 형 꼴찌 뭐야? 키고 봐. 나이스, 가자, 가자. 나이스. 오빵 있다. 뭐 몸부겨 저거. 폭탄이 자 나머지 중호 깎궁. 잘안 하시나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좋습니다. 한글이 좋습니다. 2십킬 자, 그래도, 대캠 각성 이후에는 계속 20킬 이상 넘기고 있다, 그죠? 그래도. 잠 한마. 와, 이 우리 편이 가린다, 자꾸. 아, 콩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요새 방송 열심히 하시던데. 화이팅. 우기님 안녕하세요. 킬데서 비율이 영 좋지 않다. 왜 이렇게 빌어내? 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일단 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 투자 많이 하세요. 아직 많이 발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 아, 진짜 올편 아니면 잡는데 저분. <웃음> 내가 더 나가야 되나? 그렇죠, 그렇죠. 킬 데스비를 안 좋으면 킬을 많이 하시면 되죠. 킬을 많이 하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되죠. 내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과연 했는가? 어? 그만큼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. 단무지시라고요? 아 그럼 아직 뭐 한참이시네 스포 복귀하신 거예요? 처음 하시는 거예요? 처음 하시는 거면 조금 많이 어려울텐데? 응 음,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부족한 거 부족한 게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처음 시작하신 거면 아예 네, 처음이시라고요. 어 뉴비분이시구나. 그럼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뭐야 30킬 하죠.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 공략할 게 되게 많아요. 유튜브 보시고. 스텝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, 샷발 넣는 방법도 검색해보시고, 본인 쓰는 총기에 맞게 아마 영상들 다 있거든요? 그런 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, 빨리 도움 큽니다, 진짜. 개구 아, 야, 이걸 못 잡냐? 머리 때문인가? 어, 피왜 이러면 있더라? 뒤시기 와, 잠깐만, 7대7이네. 아, 나 죽으면 안됐는데 <웃음> 아이고, 큰일 났다, 이씨. 와.